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마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 일어날 수가 없네 엄한 길도 가게 되더라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땐 비를 맞고, 눈이 올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면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마람들 보며 욕심을 버리 후알았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살아갈수록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다를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흙길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흙길도 나는 행복해